예, 간천문화마을에 어, 왔는데요. 간천문화마을은 예, 예, 샘물이 달고 좋아 이름도 간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찍고 사진을 많이 찍는 거같요 예. 아니. 그리고 포인트니까요, 꼭 기념 사진을 남겨갈 으면 좋겠습니다. 간천문화마을은 예, 1950년대 유기호 피난민들의 힘겨운 삶의 터전을 시작되었고요. 현재 여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에, 산자락을 따라 지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에, 지, 집단, 주거 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 같은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만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에, 부산에 낙후된 달동네였지만 에, 문화마을을 가미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연간 185만 5만 명의 국내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관광명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선 아름다운 집들과 아, 미로와 같은 골목길들이 있어 한국의 마추비츠 산토리니아로 불린다고 합니다. 계단색으로 이렇게 되있는데 어좀무질 뭐 속에서도 뭔가 질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가꾸는 데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많은 어떤 어 노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섬사탕 아이콘이 있는입니다 장면, 어린 왕자와 사진 찍는 데는 엄청난 이파가생겼니 아, 마마 이파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 이방울떡이요 불방울떡이요? 오, 예. 여 기서, 학 기도, 하 는데 혼나 갔다. 아침 에 이제 까지, 올라가 라어뭐를할게요 사진 명소라서요 많은 분들이 모셔가지고 예가천덕수나 우리 펌프질 옛날에 많이 해봤죠 예잘안 是 <laughs>